<웃음> 언니, 우리 오늘 저녁에 밥약 맞죠? 누나, 우리 오늘 뭐 먹어요? 곱창 어때요? 아니, 곱창에 소주에 볶음밥까지 하면 기본 3, 4만 원인데 곱창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나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. 첫 밥약 때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줬다고. 짠! <이> <쨘! 이> 먹어, 먹어, 먹어. 아, 맛있다 어, 많이 먹어. 고 누나, 이게 진짜 대박 맛있는데요? 맛있지. 여기 내 최애 맛집이야. 많이 먹어. 누나, <뭐랑> 그럼 저희 2인분만 더 시키려. <이> <이> 2인분? 어! 그래! 시켜! <웃음> 네, 다해서 12만 5천 원 나왔습니다. 반반씩 해주세요. 돈 많이 드는 것까진 오케이. 근데 그것보다 밥약하면서 현타 오는 게더 문제야. 저희요! 감튀랑 테슬라 두 세트 주세요 그럼 민증 검사 먼저 할게요 어? 저 민증 안 가져왔는데 왜? 오늘은 지갑 필요 없어서요 아니 내가 사주는 건 맞는데 저 당당함은 뭐지? 근데 차라리 어색했던 것보단 그게 나았던것 같아 혜정아, 너는 집이 어디야? 저 분당이요. 어, 분당이구나. 아, 어, 거기 내 친구의 친구가 그쪽 사는데 거기 통학하기 힘들다며. 저 자취하는데. 어, 자취하는구나. 어, 아 부럽다. 나도 자취를 하긴 하는데 어, 그래도 부럽다. <웃음> 아니 왜 나만 여기서 광대짓 하고 있냐고 그리고 제일 허보한건 이렇게 밥 약했는데도 안 친해진다는 거야 저기 있는 쟤도 내가 밥두 번이나 사줬는데 아직도 너무 어색해 야이씨 나라고? 뭐 돈이 많은 줄아니 어? 아니 네 명에서 열병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어? 되는 소리야? 되는 소리니? 개경아. 오예뻐어 천사야. 이 미안해. 오 뭐야? 왜 그래 왜 그래?